오늘 멀티, 야, 멀티, 멀티, 어 음. 와, 멀티, 스티 멀티, 멀티, 멀아 진짜 어떡하냐? 망했네 오. 오. 에? 망했다 이 오..좋아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 뚜라 뚜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오늘의 오늘의 먹방은 피자랑 모짜렐라 피자예요 따뜻한 우유랑 생크림을 얹은 와플 요거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친구 오늘 몰티.. 몰티저스를 곁들여서 먹어보겠습니다 음. 일단 이거를 투할 건데 아주 이거를 잘 찍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썸네일이라고 썸네일 다 튀겼어 아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오 적당한 거 같아요 초콜릿이 녹고 있어 <웃음> 맛있겠다 남은 것들은 음. 이제 또 썸네일 다찍어가고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잘 먹겠습니다 오. 에이, 초콜릿 녹았어 와 진짜 달다. 오 너무 달아. 오, 오 피자를 먹어볼게요. 지금 너무 달아서 피자를 먹어야겠어. 오 쇼. 오 망했다. 아자 쓰레기 아닙니다. 먹는 거예요. 먹어볼게요. 음! 겉보기엔 이래도 이 치즈의 느끼함과 초콜릿의 달콤함이 아주 조화가 좋습니다. 음, 맛있어. 이건 너무 달다. 와우. 어, 피자 맛있다. 한참이랴 짠! 아까보단 그나마 잘 잘렸죠? 이 초코볼 하나 더 얹어가지고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진짜로 음, 멀티 저스가 아주 진흙탕이 됐어요 시리탕 요거트를 먹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. 소리 진짜 좋다. 음, 요거트에 넣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. 개인적으로 이렇게 녹여먹는 것보다 산 거에 이렇게 먹는 게좀더덜 달고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상태가 아주 이거 다시 열리면 엄마는 외계인, 엄마는 외계인 되겠다. 이거 엄마는 외계인, 제가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. 와 자, 와플, 제가 또 와플을 엄청 사랑하거든요. 먹어볼게요. 달아, 오우, 엄청 달아. 오우, 당뇨병 걸리겠어요. 음 맛있긴 해 너무 달아 아 아우 달아 아우 달아 걔도 망했네 망했 망했어 망했어 오늘 오늘 먹방 망했어 이 음식들 다안 버리고요 얘는 다시 데워서 먹을 거예요 얘는요 엄마는 외계인 마냥 냉동실에 얼려서 먹겠습니다 응. 얘는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잘차를먹면될것 어, 그 같은데 일단 지금은 아니고 아.. 어, 지금 그.. 지금 되게.. 혼란스러워요, 혼란스러워요. 제가, 자, 오늘 먹방은 이거예요. 요, 어머, 이거 초콜릿 좀못었는데 모른 척 해주세요. 요거트에 물티저스를 넣어서 먹는 먹방입니다. 얘네는 장식품이에요, 장식품. 음. 음, 맛이 아주 좋군요. 진짜 어떡하냐? 망했네. 먹방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. 다 맛있게 먹을 순 없잖아요. 너무 달아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끝, 끝, 끝, 끝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달아주세요. 안녕. 와우. 지금 가장 생각나는 음식. 불닭볶음면 엽떡 비빔밥 라면 김치찌개 먹고싶다